네, 안녕하십니까. 그, 수닝의 한국 총괄 오기석 총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수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닝 그룹은 1990년대 에어컨 가전 매장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전 품목 전 채널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는 한국 사무소를 2018년에 설립하여서 한국의 브랜드 소싱, 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소싱하고자 왔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소감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나 좋은 그 컨퍼런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컨퍼런스가 어, 앞으로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컨퍼런스 프로그램 중에 혹시 인상 깊었던 것이 있으셨나요? 오늘 다양한 플랫폼에서 중국 쪽 플랫폼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처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에 와서 같이 교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코리안몰이 계획하는 비즈니스를 아까 저희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이게 순잉하고 같이 사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음,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어, 현재는 이제 플랫폼들이 중국 쪽 플랫폼들은 직접 브랜드 업체들과 거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안몰이라는 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솔류선을 제공함으로 어, 진출하기 어려웠던 제품들도 중국에 쉽게 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코리안몰 발전을 위한 고호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리안몰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스닝의 그 여기서 총련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